네, 안녕하세요. MD용입니다. 저희는 무시동 에어컨 KC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그 업체 여러분들, 뭐, 많이 연락 주세요. 자, 그런데 이 무시동 에어컨 취급은 정말 힘들어요. 그 저희가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자가 설치하다가 실패하신 분들이 전화가 너무 많이 옵니다. 그걸 일일이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무시동 에어컨 설치하고 나서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요. 자, 이 동영상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홍보 영상은 아니고요. 그 AS용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재미없는 어떤 점검 방법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저희 업체 또는 자가 설치에 도전하는 분들을 위해 만든 동영상입니다. 알아두세요. 자 첫번째 여러분들이 제품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실외기의 박스예요 종이박스. 실외기 종이박스 받는데 한쪽에 한쪽 박스 한쪽이 젖어있다. 그러면 그 실외기는 무조건 교환을 받으셔야 됩니다. 실외기 박스가 젖어있는 경우는 이 실외기에는 지금 냉매와 냉동 오일이 들어있습니다. 배송 중에 그런데 크랙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안쪽에서 크랙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고압으로 들어있던 가스가 치 세면서 냉매오일도 냉동오일도 같이 세요 그럼 박스가 졌습니다그건 못써요 바로 교환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에어컨 설치 방법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실내기 자리잡고요 고정시키세요 실내기도 자리잡고 고정시키세요 그리고 냉매관, 고압관 저압관을 연결하겠죠. 실 내기 전선을 실 외계에 연결하고요. 아, 이거는 뭘까? 어 아, 이거 배터리 연결선이네요. 배터리 연결선은 배터리를 먼저 연결하고 마지막에 실 외계에 연결해주세요. 왜냐면 실 외계 먼저 연결하고 배터리 연결하다 보면 쇼트날 수가 있어요, 막 그렇게 무면서 예, 그렇게 연결이 끝났습니다. 음. 응? 치울게요. 자 이제 설치가 끝났다고 가정을 하고요. 설치가 끝난 후에 뭐를 해줘야 되냐면 이쪽에 밸브가 있죠. 실외기 쪽에 연결되는 거예요. 이 밸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공 펌프, 컴프레셔라고 하죠. 그걸 이용해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진공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실내기와 이 냉매관에 남아있던 공기들이 빠져나오겠죠. 자 이제 에어컨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진공자까지 잡았고요 그럼 진공을 잡은 다음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아까 뭐라고 했죠? 실외기 안에 가스가 들어가있다. 네. 스패너가 필요해요. 네. 스패너를 가지고 요거랑 요거 이거 두개를 열어주세요. 되게 퍽퍽해요 두개를 열어주시면 네. 요 안에 네. 육광렌치로 돌리는 밸브가 있어요. 이 밸브를 끝까지 열어주세요. 가스가 새지 말라고 막혀있는데 네. 마지막에 냉동까지 잡고 다 조립이 끝난 다음에 여기를 열어줘야 돼요. 이게 저압관 이게 구압관이에요. 요거를 육각렌치 가지고 다 왼쪽으로 끝까지 돌려가지고 열어줍니다. 열어주고 요거를 닫아주세요. 다시 그러면 실외기에 있던 가스가 빠져나오면서 에어컨이 에어컨 설치가 완성됩니다 물론 이거 작업하고 나가지고 또요 저건 한번 해주셔야 돼요 압력 게이지 가지고 압력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제 가스밸브도 열어줬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는 압력 게이지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그거 없으면 설치 안됩니다 압력 게이지가 달려있을 거고요 살살 돌리면서 에어컨을 가동시키면서 정상 압력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상 압력은 가스는 어, 보통 600g 정도가 들어가고요 정상 압력은 저압은 20에서 30 고압은 120에서 154입니다. 여기 사진 첨부할게요 정상 압력 압력이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가스를 조금 보충해 주셔야 됩니다 에어컨을 설치하기 전에는 여러가지 장비들이 필요해요 그런게 없이 자가설치는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압력 체크까지 끝났으면 정상 작동되는지 틀어보는 거예요. 에어컨을 딱 틀었는데 리모컨 가지고 틀어요. 지금 리모컨 안 가지고 왔어요. 딱 리모컨을 눌렀는데 켜지고 찬바람이 잘 나오고 나오면 정말 해피해요.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들이 리모컨을 눌렀는데 실내기 전원이 안 켜진다 그럼 첫 번째로 확인해 줄 것은 퓨즈예요 퓨즈는 요 아까 떨어뜨렸던 전선이 있는데 아 배터리 쪽 보면은 플러스 쪽 배터리 플러스 전선에 퓨즈가 달려 있습니다 이 퓨즈가 나갔는지 확인해 을 주시고요 퓨즈가 멀쩡하다 그러면 그럴 땐 리모컨이 고장났을 수가 있어요. 리모컨 고장난 걸 어떻게 하냐? 뚜껑을 열어보세요. 자, 실내기 뚜껑을 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위치가 하나 있어요. 이 스위치를 3초 동안 눌러줍니다. 3초 동안 눌러줬을 때 전원이 들어오면 리모컨 고장이에요. 연락해 주세요. 리모컨 다시 보내드릴게요. 실내기 전원까지 들어왔는데 바람도 나와요. 근데 미지근한 바람이 나와. 어, 근데 왜안차고지해서 실외기를 봤는데 컴프레셔가 돌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요거 골치 아픕니다. 컴프레셔가 돌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좀 자세하게 할 거예요. 첫 번째 컴프레셔가 돌지 않으면 뚜껑을 열어주세요. 난사는 미리 빼놨습니다. 어, 이렇게 생겼구나. 이 안쪽은 뚜껑을 열어주시고요. 그 제어기에 보면 이렇게 LED 램프가 하나 있어요. 만약에 제어기 지금 전원 켜진 상태예요. 만약에 컴프레셔가 돌지 않는데 이 램프가 불이 깜빡거리지가 않는다 그러면 이 제어기가 고장난 거예요 제어기 교체하면 됩니다 에어컨 실외기 교체보다는 이 제어기 교체가 훨씬 쉬워요 그렇겠죠? 왜냐면 아우, 실외기 교체하려면 압력 다시 잡고 가스 다시 채워야 되잖아요 요거 나사 몇 개만 풀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뭐 불이 막 깜빡거리고 있는데도 안돼 그럴 때는 몇 가지 실험을 해야 됩니다. 이 컴프레셔가 안돌때 고장 날수 있는 부품은 이 실내기에 메인기판이 있거든요. 아그 안쪽에 있어요. 그 메인기판이 고장나가지고 신호를 보내주지 않을 때 아니면 이 제어기가 고장 났을 때또 마지막으로 컴프레셔가 고장 났을 때입니다. 먼저 실내기 고장인지 판단해 보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실내기에서 오는 선이고요. 이 녹색 선은 컴프레셔를 작동시키라는 명령을 내주는 선이에요. 그리고 요, 갈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갈색선은, 아, 지금 에러 상황이니까 컴프레셔 멈추라고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선이에요. 그럼 첫 번째, 전선을 준비합니다. 전선. 전선을 준비해가지고요. 여기 배터리 플러스죠? 배터리 플러스 한번 해볼게요. 진짜. 배터리 플러스에서 요 신호선으로. 이런 식으로 점프를 시켜요 점프를 시켰을 때 컴프레셔가 돌아가면 이거는 실내기에서 신호를 안준 거예요 실내기 교체 실내기 교체일이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돌아가 그럴 땐두 번째로 이거 뭐죠? 에러선 네. 에러가 나가지고 돌리지 말아라 고 하는 선이에요 이걸 빼버려요 그랬을 때 돌아가면 은아 그것도 실내기 교체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신호선을, 신호선에 을신호선 바로 신호를 주고 에러선을 뺐는데도 컴프레셔가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실내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제어기 아니면 컴프레셔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근데 이두 부품이 있는데 두 부품 중에서 문제가 생길 확률은 얘가 9, 얘가 1이에요. 그럼 먼저 10%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컴프레셔, 컴프레셔가 고장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요 세 선이 보이시죠? 이 컴프레셔는 삼성 BLDC 모터입니다. 삼성 BLDC 모터는 신호 전원이죠. 세 개의 페이스로 아, 힘들지. 그냥 전원선이 세 개라고 할게요. 세개 페이스로 신호를 줘요. 교차 신호를. 그러면 이게 전선이 세 개가 아니라 실은 여섯 개에요 이건. 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예요. 아. 전원이 들어가는 게 삼상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어. 3페이스, 그럼 이걸 분리를 해요. 이건 하나 안 해도 되겠다. 어차피 떨어져 있으니까. 자, 그랬을 때 컴프레셔의 고장을 알아보는 방법, 알아보려면 최소 테스터기가 필요합니다. 테스터기를 통전 테스팅으로 놓고 이렇게 놓을게요. 네, 통전. 삼상에 코일이 끊어진 데가 없는지 신호가 가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먼저 녹색, 노랑 녹색, 노랑은 정상이에요. 다음에 어디 갈까요? 노랑, 파랑? 정상이네요. 다음에 파랑, 초록 이렇게 삼상을 찍어줍니다. 정상이네요. 이렇게 신호가 컴프레셔 삼상... 통전을 해봤을 때 끊어진 게 있으면 소리가 안 나는 거 아까 전기가 안 통하는 데가 있으면 컴프레셔 망가진 거예요 컴프레셔 교체가 필요하고요 다 소리난다 그럼 이제 제어기 고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땐 제어기만 갈아 주시면 돼요 참이 컴프레셔 안될때 골치 아파요 에어컨을 작동시켰는데 잠깐 찬 바람이 나오다가 계속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만약에 끊어지는 원인이 중에 하나가 이 실외기 팬이 안 돌아서 과열될 때요. 딱 보니까 실외기 팬이 안 돌아 컴프레션 도는데 그럴 때는 팬이 고장이거나 이또 제어기가 고장일 확률이 있습니다. 이것도 테스트하는 거 굉장히 쉬워요. 실외기 팬, 팬 가운데 두개 연결돼 있죠. 실외기 팬 가운데 두개 연결돼 있고 테스터기 가지고 찍어봐도 되고 여기 보시면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네요 실외기펜 두 단자를 뽑아서 이쪽 이쪽 바로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음... 이 단자는 뭐냐? 이단자뭐 같아요? 이 단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예요 네, 실외기펜 선을 뽑아가지고딱 연결시킨다 그랬을 때 펜이 돈다면 누구 고장? 제어기 고장 펜이 안 돈다면 펜 고장이에요 아 네. 어, 이건 쉽다 팬이 고장났는지 제어기가 고장났는지 알아내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또 골치 아픈 거 하나 있습니다. 다 작동 잘 되는데 바람이 안 시원해. 물론 좀 시원해졌어. 근데 남들은 막 얼음 얼고 영화 실내 기온 5도까지 떨어져 추워가지고 바들바들 떤다는데 내건 20도까지도 안 가. 그럴 땐뭘 점검해야 되냐면요. 결국 압력 문제예요, 그건. 첫 번째가 압력 문제. 아까 압력은 어땠죠? 저압은 20에서 30, 고압은 120에서 150 사이입니다. 압력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냉매가 빠졌을 수도 있어요. 냉매를 보충해 주셔야 되는데 냉매 빠지는 거 골치 아프죠. 자, 냉매가 빠지는데 한꺼번에 빠지는 경우는 금방 알아낼 수 있어요. 작으니까. 근데 한 달에 걸쳐서 살살살살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거 찾아내는 거 정말 힘들어요 첫 번째 방법 뜯어본다 처음엔 시원했는데 지금 안 시원해 그리고 압력을 체크하니까 압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 옛날보다 어, 어디론가 가스가 생 거죠 먼저 뜯어보세요 뜯어보고 유관검사 파이프까지 다뭘 찾아야 되냐면요 가스가 샌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아까 가스가 샐때 뭐가 같이 샌다고 했지? 냉동 오일 오일이 같이 세요. 어딘가 잘유안 검사를 해보면 오일이 샌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액체가 끈적끈적하게 묻어나와요. 그런 게 있으면 때울 수도 있는데 아마 이런 파이프라든가 연결부위면은 수리가 가능해요. 근데 이 안에 어디서 샜다? 그럼 그건 수리가 진짜 힘듭니다. 교체해야 돼요. 에바라든가. 이 방열판이라고 할게요. 전 이거를 교체해 주셔야 돼요. 이것도 저희에게 요청하시면 부품은 있습니다. 근데 도저히 못 찾겠어. 어디서 찾는지. 그럴 때는 그 저도 진짜 전문가께 물어봤어요. 어떻게 찾습니까? 아주 미세한 틈이 나면 여러분들 비누거품 묻혀도 못 찾아요. 찾는 경우도 있지만 못 찾는데 그런 경우는 저렇게 한대요. 그 업체는 냉매를 넣을 때, 가스를 넣을 때, 형광물질이 때 같이 넣는. 형광 물질, 형광 페인트인가 봐요. 형광 페인트를 같이 넣는데요 그럼 나중에 이 차가 들어왔을 때딱 형광 물질이 흘러가지고 뭐 라이트가 이때 보는 그 라이트 가지고 쫙 비추면 은 어디서 쓰는지 딱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추워졌다 그럼 어디선가 냉매가 새가지고 압력이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냉매를 잘못 넣어가지고 압력이 안 맞았을 수도 있고요. 자, 근데 냉매 진짜 이상이 없어. 압력도 정상이고 그러면 무슨 문제냐 이 냉각팬이 힘이 약할 수도 있어요 오래돼가지고 노화돼가지고 딱 도는게 빌빌빌빌돈다 그럼 냉각팬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바람이 약해졌어 그건 뭐냐면 바람이 약해졌을 땐이핀 사이에 성에가 끼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냉장고에도 성에 많이 끼죠 성에를 제거해주긴 힘들죠. 한참 동안 놔두면 녹아가지고 떨어지고요. 재가동시키면 됩니다. 작년에는 이 실내기에 성해가 낀다는 증상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 작년엔 비가 지겹게 안 왔어요. 여름에. 근데 올해는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6월 지났고 7월이죠. 지겹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거의 뭐 이틀에 한 번씩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좀세 달째 그러다 보니까 습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작년에는 성에가 낀다는 말이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 분은 성에가 낀다는 말이 의견이 정말 많아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왜? 습도가 높으니까 그리고 워낙 차가우니까 자 성에가 낀땐 일단 방법은 그거예요 덜 끼게 하는 방법은 온도를 낮추고 바람 세기는 높이세요 그러면 안에 그 물방울이 맺혀 가지고 얼기 전에 바람으로 다 날려 버립니다 그리고 성에 형을때 저도 이게 효과가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까만색 먼지 필터 있죠 이거를 빼버리세요 그러면 성애가들 낀대 이건 의견이에요 제보예요 제보 우리 한업체 있을 때는 그 이론이 맞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걸 빼면 발람 순환이 약간 더잘 되면서 성애가 음, 네. 들킨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같이 습도가 높을 때는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돌리면 한 10분도 안 돼가지고 이 안에 물방울이 가득 차. 습도가 워낙 높으니까. 네. 에어컨을 가동 시키다 보면 많이 보는 에러 중에 하나가 AC 에러라는 게 있습니다. 화면에 AC라고 떠요, 에러가. AC 에러는 이 에어컨의 실내기나 실외기, 압력계통, 컴프레셔 전기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냉각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띄우는 에러예요. 이 AC가 에러가 뜰 때는 두 가지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 찬바람도 잘 나오고 만족하게 잘 쓰는데 AC 에러가 뜨는 경우와 두 번째는 아 찬바람이 안 나오면서 AC 에러가 뜨는 경우 그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찬바람이 잘 나오는데 AC 에러가 떴다. 그건 해결이 쉽습니다. 자, 지금 실내기 뚜껑 열려있죠? 요게 에바라는 거고요. 증발기라고 하더라고요. 이 증발기 안쪽에 온도센서가 하나 붙어있고요. 여기 온도센서가 하나 또 붙어있죠. 어, 여기 뜬다. 온도센서. 예, 온도센서가 두개 있습니다. 이 온도센서의 차이를 계산해요. 차이가 10도 가까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얘는 그 판단을 해. 원니는알수 없지만 아, 온도를 못 낮추는구나 공기에. 왜냐면 이렇게 따뜻한 공기 들여 마셔가지고 차게 만들어서 보냈는데 이게 차가운데 여기가 따뜻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지. 네. 근데 찬바람은 잘 나오고 있어. 그러면 뭐냐. 요 온도센서 있죠. 요거 찬바람 출풍 온도센서라고 하거든요. 이 온도센서가 이렇게 빠진 경우 가끔 이렇게 빠진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빠지면 AC 에러가 뜹니다. 근데 이렇게 잘돼 있는데 계속 AC 에러가 떠. 그럼 요 온도에 있어서 고장이에요. 요거를 교체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아까 힘든 거 이건. 컴프리셔도 다잘 돌고 하는데 AC 에러가 떴어. 근데 그때 찬바람이 잘안 나오면서 체감상 미지근한 바람만 나오면서 AC 에러가 떴다. 그럴 땐 실제로 이 안쪽에 온도와 에바라고 했죠? 네. 에바 온도와 얘 찬바람, 측정된 찬바람 의 온도가 10도 이상 벌어진 거예요. 음. 그럴 때는 뭘 봐야 되냐? 찬바람이 잘안 나올 수가 있지. 네. 여기 성해가 껴가지고 아니 물이 너무 많이 막혀 많아가지고 막혔을 때 그때 A, C, L가 뜹니다. 찬바람도 바람은 찬데 너무 안 나와 막혀가지고 그때 찬바람이 뜨고요. 또는 실제로 이 압력이 낮아져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압력이 낮아져가지고 재냉이 잘 안될 때 냉각을 못 시킬 때 증발을 못 시킬 때 그때도 AC 에러가 뜹니다. 그때는 꼽부서그 뭐죠? 게이지 구압 저압 게이지 꼽고서 압력을 다시 한번 측정해 주셔야 돼요. 압력 측정해 주시고 압력이 떨어졌으면 그 뭐지? 압력을 보충해 주셔야 돼요. 그것도 이제 또 굉장히 힘든 과정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다시 무슨 루틴 타야 된다 어디 새는 데가 없는지 찾는 루틴을 한번더 타야 돼요 가끔은 이 밸브에서 여기 이 밸브를 통해서 냉매 가스를 주입시켜 주는 데 거든요 이 밸브를 통해서 가스가 샌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안에 보면 이 안에 보세요 요거 모든 밸브는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 보면 돌릴 수 있는 일자 막대기, 막대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보이죠. 저걸 오른쪽으로 돌리면 밸브가 막히고 왼쪽으로 돌리면 느슨해집니다. 일단 저거를 오른쪽으로 조그만 시계 드라이버 같은 거든지 뭐든지 넣어가지고 돌려주세요. 돌려줘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게 망가진 경우도 있었어요. 망가진 경우는 냉매관 교환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아 그리고 이 제품에는 저전압 설정 방법이 있어요. 이 저전압 설정 방, 방법이 너무 안 좋게 돼 있어요. 그이 저전압 설정 방법은 좀 리모컨을 잃어버려 가지고 따로 뭐정지 화면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저희가 다른 데서 입산 동영상으로 한번 채워 보겠습니다. 이 에어컨에는 문제가 발생하면 에러코드가 뜹니다. 근데 그 에러코드 떠도 사실 해결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얘기했던 에러코드는 AC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에러코드 중에서 아주 간단한 거몇 개만 언급을 해볼게요. 자, 1번 에러. 1번 에러는 배터리 전압이 낮을 때 뜨는 에러예요. 1번 에러가 뜨는데 시동을 1번 에러가 뜨면 시동을 걸고 재가동을 시켜보세요. 시동을 걸고 재가동 시켰더니 잘 돌아간다. 그럼 배터리를 교체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 설정 전압을 조금 더 낮춰야 돼요. 차단 전압을. 그 다음에는 아 이런 거 하나 있네요. 좀 알아두면 좋은 게 2번 에러. 이 가스를 너무 많이 넣거나 아니면 너무 더워서 그럴 때는 컴프레시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과부하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전기 소모가 더 늘어나요. 그 전기 소모가 늘어날 때 뜨는 게 E1. 아, 아, E2. 2번 에러. E2. 그리고 또 가스를 너무 많이 집거나 넣거나 냉동 오일이 부족하거나 또 너무 덥거나 그럼 컴프레셔에 과부가 또 걸려요. 그럴 땐 3번 에러가 뜹니다. 결국 어때? 2번 과전류. 3번 그 과부하. 두 에러가 2번과 3번이 번갈아 뜬다 그럼 그 냉매를 너무 많이 넣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는 너무 더워도 그래요 또 에러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는 그 다음에 8번 에러라는 게 있어요 e 8 8번 8 에러는 요 실외기 펜이 고장나면 8번 에러가 뜹니다 뭐 나머지는 다 알아봤자 도움이 안 되는 뭐, 삼성 BLDC, 모터 에러라는데 이건 설명을 해드려도 이건 답이 안 나오고요. 한여름에 에어컨을 틀었는데 잘 되다가 갑자기 멈추는 경우가 있대요. 에러 번호도 없이. 그랬다가, 어, 이거 뭐야. 왜 멈췄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점검하려고 만지다 보면 또 돌아.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상입니다. 그 에러는 뭐냐면요. 이 컴프레셔 있죠 컴프레셔는 작동 온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작동할 때 너무 더울 때 있지 땡볕에서 그리고 저, 주차를 시켜놨어 그럼 냉각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이 컴프레셔 내부 온도가 6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은 컴프레셔를 보호하기 위해 잠시 멈춥니다 에러 없이요 멈췄다가 시으면또 돌아 그거는 고온으로 인해서 너무 더워서 잠깐씩 꺼지는 거예요. 뭐 그것도 알아두시면 뭐내건왜 이럴까 하는 궁금증이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제보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이런 걸 뭐라고 하이시오 중구난방? 뭐라고 할까요? 생설수설? 정말 정신없이 에어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과 그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점검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아 준비물 뭐 필요하죠 일단 테스터기 필요하고요 전선이 필요해요 점프를 시키려면 점프 테스트 뭐 드라이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육각 렌치 몽키스패너 정도가 필요했네요 아 지금 안 가져왔는데 당연히 필요하죠 고압 저압 그 게이지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 사진으로 첨부를 해주세요 뭐 어쨌든 이 동영상의 목적은 뭐 제품 홍보나 뭐 설명 그런 게 아니라 a 에 들어왔을 때 동영상 하나를퉁 하고 한번 보세요. 그러려고 제작하는 거예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